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스크를 쓴 얼굴에서 눈만 보면 너무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눈과 매치가 됐는, 되지 않는 하관으로 어, 굉장히 낭패를 겪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얼굴 주름은 다 제거해서 빤빤한데 목주름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 즉 목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손등의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손등 지방 이식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마거상술안매거상술을 하여서 얼굴 주름은 다 없어졌는데 손등 주름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 제 얼굴에 맞는 손등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짤이 2014년 미국 성형외과회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주름의 경우도 손등주름과 같이 얼굴 주름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고 있다가 요즘 들어 무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주름은 크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짜글짜글한 주름으로 나눠볼수 있는데요. 우선 가로주름의 경우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보이는데요. 간혹 10대 분들이 이러한 것을 목주름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기 때부터서도 있는 귀여운 것입니다. 예쁜 것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이런 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이 아이, 아기 보면 목에 이 가로주름 뿐만이 아니고 이 팔뚝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접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피부에 좀 육질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피부 육질이 많은 살결을 가지신 분들이 이 목의 경우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러한 주름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서브시전이라는 수술적인 방법 내지는 필러를 어, 주입하여 교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목 세로주름이 있는데요. 이 복근의 식스팩이 뱃살이 두꺼우면 보이지 않지만 복부 피부가 스키니하게 얇아지게 되면 잘 보이듯이 턱라인 아래부터 가슴 위쪽까지 피부 밑에 광범위하게 있는 활경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근육 가장자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는 흡사, 목도리 도마뱀이 이 목을 이렇게 쫙 활짝 펴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즉, 이렇게 목 세로주름이 저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유는 첫째, 이 근육을 덮고 있는 목 피부가 얇아져서이고, 둘째,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이렇게 양쪽 근육의 가장자리를 꼬매 주거나 아니면 이 근육 가장자리 변연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이 근육을 이렇게 통째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인에 따른 치료법으로 한다면 목피부 두께를 유지시켜 주면서 근육 수축을 덜하게 하는 보톡스 치료법이 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자글자글한 목주름인데요. 이는 왼쪽에 탱탱한 피부가 50년, 60년 지나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는 오른쪽과 같은 피부가 되는 원리인데요. 손등의 피부가 왼쪽과 같이 촉촉한 피부에서 오른쪽과 같이 거칠고 탄력이 없는 피부로 되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광주사의 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피부 바로 밑 지방층, 즉 여기 그림에서의 빨간 타원의 지방층의 소실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료법은 피부 탄력을 주, 주기 위한 물광주사요법이나 화학박피 등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넥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꾸준히 관리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에 단순한 이렇게 껍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피부 부속기, 즉 모공, 피지선, 땀샘 등이 이렇게 풍부하게 그 있을수록 피부가 이렇게 기름져지고 촉촉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로 이 피부 부속기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건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는 보습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렌트 때인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을 그 발라서 보습하기보다는 피부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론이 뭐 줄이었습니다만 그 평생 콜드크림 한번 그 발라본 적 없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의 그 얼굴 피부와 자외선 차단크림을 꼬박꼬박 가리고 얼굴 가리개를 하고 다니는 강남 할머니의 피부주름 차이를 보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뭐 넥크림, 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수십 년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70살, 80살에서의 피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주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면 그 목주름에는 이 가로주름, 세로주름, 짜글짜글한 주름,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로주름은 주로 이제 선천적인 것으로서 뭐 젊었을 때는 굳이 교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또한 그그 고주파라든가 초음파 같이 이렇게 그 피하 조직을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방법은 이 피부 면적이 그 인여가 되기 때문에 탄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어, 이목 가로주름, 그, 필러를 통해서 좀 채워주는 게좋고요이 세로주름은, 그,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목도리 동화감처럼 이렇게 그 목에 넓게 자리 잡은 그 활경근으로 인해서, 어, 생기게, 어, 되는 것이므로, 그, 그, 근육 수축, 그, 이완제, 마비제인, 이제, 보톡스, 어, 목주름 보톡스, 이런 것들로, 어, 개선할 수 있으면, 이 자글자글한 피부들은 그 피부, 피부 두께 자체가 좀 얇아지고 탄력성이 저하되,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어, 목크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덕지덕지 좀 발라가지고 어,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목주름에 그 그세 가지 어, 양상과 그 다음에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